방법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드는 방법은 일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글씨 밑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레이어 밑에다가 써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여기 위치부터 잡아주기 위해서 이동 툴로 구성만 먼저 클릭해줘요 그런 다음 사각형 그리는 걸로 요 위에다가 이렇게 발을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주고 색깔에다가는 조금 연한 회색을 저는 좀 깔아줬어요.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지우개로 안돼요 표시 나오는 걸 무시할 거예요. 클릭해서 응 오케이 눌러주고 지우개 조금 작은 거 써서 여기를 지워주는데 지워줄 때 하드니스가 0인 걸로 지워줘야겠죠. 네, 이렇게 지워주고 얘를 밑으로 내려줘요. 이렇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쁘게 하시려면 양쪽을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좀 넓게 하세요. 그러시면은 조금 더 이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제 아래을 내리시면 되죠. 그리고 오퍼시티를 조금 낮출 거예요.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가는 게더 이쁘니까, 까만색 글씨가 더잘 보여야 되니까, 여기까지.